They hey, yeah, i n g a g t a true a g e r s a n g t down in o s r i n g But no, no, no, no, t o no, no, no, no, no, n e no, no, no, no, no, no, o no, n no, no, no, no, no, no, no, no, no, o n n no, o o o n o n 썩은 이빨 뽑아내야지 아이야. <목소리> 세상을 다줄 것처럼 말하고 이젠 서로의 살이 겨누 뻔하듯 뻔한 바람 이네 얼굴에 침을 뱉어 요점만 나 생겨 우린 남이 됐다 못된 사랑 머리에 미쳐 여기 난 이젠 지쳐 눈물인지 또 비물인지 아, 넌내게 물건을 줬어 눈물이 툭 떨어진다 도, 도, 도, 도, 도, 도. 툭 떨어진 다둥 떨어진 두다쟤 둘둘 떠, 뎌뎌어두다 레드 떠, 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